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코스테레비의 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월드경영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번 영상에서 다음에 월드경영에 관한 이 영상을 들고 온다고 이야기 했었죠 그럼 출발해보죠 월드경영은 무역품 및 특산품의 무역을 통해서 재화벌이를 하는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화란 바로 은화, 블랙스톤, 흑결정, 블랙펄 등 다양한 아이템들을 의미합니다. 꼭 은화를 벌기 위해서 월드경영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사실상 월드경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아이템은 블랙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월드경영에서 운만 좋다면 하루에도 수백펄씩 벌수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재화에 대한 설명은 이정도로 하고요 자, 월드경영 같은 경우는 영지 레벨 6 그리고 무역소 레벨 1 이상부터 시작이 가능하고 필수적으로 말, 마차, 그리고 식량이 필요합니다. 말과 마차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준비하면 되고 식량 같은 경우는 월드 경영을 할 때마다 매번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충전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식량을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죠. 식량 같은 경우는 이제 영지관리인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일주일을 이용하는데 블랙펄 150개가 필요한 친구인데 이 친구를 만약에 사용할 경우에 자동으로 식량을 텃밭에 심어주고 자동으로 수확을 해줍니다. 이 친구를 만약에 사용할 경우에는 플로린 마을에서 팔고 있는 보리가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보리를 그냥 사면 되는데 왜 하필 플로린이냐고요. 플로린에서는 이제 우호도를 올려가지고 5%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플로린 마을을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카나코 같은 경우는 이제 발렌시아 서부 쪽에서 구할 수 있는 동물인데 이 친구는 8시간마다 한 번씩 채집이 가능한 친구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지관리인 사용시에 굉장히 좋고요 영지관리인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발렌시아에서 판매하는 사화로 선인장 이 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8시간에 한번킬수 있기 때문에 게임을 자주 못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닭, 닭은 닭 24시간에 한번 도축이 가능한데 이관악코 같은 경우는 채집으로 얻었다면 닭은 도축하고 다시 키우고 도축하고 다시 키우고 이런 방법으로 식량을 수급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말이죠 말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메디아 이전 지역에서는 이제 2세대말밖에 안 나왔었는데 메디아 이후 지역 예를 들자면 뭐 돌고리목장이나 이런데 가시면 3세대말이 바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3세대 말을 포획해서 바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의 세대가 올라갈수록 1%씩 실을 수 있는 식량이 많아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차 같은 경우는 노력을 해서 자원을 모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무역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죠. 무역 메커니즘은 뭐냐? 간단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뭐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어떤 걸 싸게 사서 어떤 걸 비싸게 파냐면 1렙마차 같은 경우는 특산품을 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렙마차 같은 경우도 역시 특산품을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4렙마차 무역마차가 되면 그때부터는 무역품 위주로 거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렙마차 이름이 무역마차죠. 자 어쨌든 5렙마차 같은 경우도 역시 무역품 위주로 거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1렙하고 3렙마차는 특산품이고 4렙하고 5렙마차는 무역품이냐 간단합니다 1렙마차와 3렙마차 같은 경우는 무게가 부족해요 무게가 부족한데 특산품 같은 경우는 대개 비슷한 위치에서 사고 비슷한 위치에서 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품은 랜덤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언제 사서 언제 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차에 실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레미나 3렙마차 같이 무게가 부족한 경우에는 무역품이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단 얘기죠. 하지만 4렙마차나 5렙마차 같이 무게가 어느정도 여유가 있다면 확실히 특산품보다는 무역품이 효과적이게 됩니다. 그런데 왜 2렙마차는 없냐고요 2렙마차는 듣지도 보지도 안들지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효율이 쓰잘데기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렘마차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 이제 월드경영에서 식량이 소모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식량이 소모되는 메커니즘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사진 하나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거 보면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 택시미터기인데 월드경영도 똑같습니다. 택시미터기는 시간이 지나도 올라가고 거리가 증가해도 올라가죠. 월드경영도 똑같습니다. 월드경영의 식량 소모 메커니즘은 시간의 경과 그리고 거리의 증가 이두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차의 속도가 빠르다면 똑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식량을 덜 쓰게 되죠. 왜냐면 시간이 덜 걸렸으니까요. 마차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가속을 계속해서 사용해주시면 되겠죠. 그게 아니면 까마귀 상단의 영약이라는 아이템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보통 까마귀 상단의 영약 같은 경우는 월드경영 마차 5레벨 또는 4레벨 정도는 돼야 인벤에 이제 쌓아두고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상 까마귀 상단에 영약을 모으는게 좀 힘들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식량 소모 메커니즘을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1렘마차에서 빨리 레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빨리 레업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얘기를 하려면 또 월드경영의 또 하나의 메커니즘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월드경영에서 얻는 경험치는 내가 무역을 통해서 판매한 판매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액은 필요가 없어요. 나는 많이 팔아서 많은 이익을 볼수록 월드경영 레벨이 빨리 오릅니다. 그럼 안 사고 팔수만 있으면 더 많이 오르겠네요. 월드경영에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템이 딱 있죠. 그게 바로 뭐냐. 신화수정을 이용한 특수무역품입니다. 영지에서 영지의 무역공방에서 이제 신화수정 3개 또는 1개를 이용해서 특수무역품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친구를 만들어서 떠돌이상인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팔게 되면 아주 빨리 월드경영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신화수정만 말씀드렸죠. 신화광원석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굉장히 쓸모가 없어서 무역품으로 만들곤 했는데 요새는 하드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드의 영역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이득입니다. 자 신화수정을 이용해서 만드는 무역품 그게 바로 요거죠. 일렁이는 수정 장식품 세트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떠돌이 상인한테 한 개에 약 1200만 은하 정도에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몇 퍼센트에 파는 게 이득이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65% 이상 70% 정도 70% 이상 정도를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간단한 팁 정도 봤고요. 이제 월드경영 루트에 관한 얘기를 해보죠. 흔히 볼수 있는 월드맵입니다. 이제 월드경영 루트를 또 설명드리려면 또 월드경영의 메커니즘에 대해 또한 가지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이 월드경영이라는 친구는 항상 끝난 마을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을에서 시작해서 어떤 마을까지 편도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마을에서 어떤 마을까지를 왕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루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끝난 마을에서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항상 이 마을에서 시작해서 이 마을을 들였다 다시 이마을로 온다 그러면 그 다음날도 똑같이 진행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그냥 끝냈다 그럼 그 다음날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거꾸로 여기까지 가고 끝나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간단한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 루트는 어떻게 되냐 기본 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발레노스 자치령에서 출발을 해서 세렌디아, 중립국경지대, 칼페온, 칼페온 서남부를 통과하는 이런 식의 루트가 기본 루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어느정도 식량이 된다 또는 여유가 된다 하시면 당연히 메디아 쪽도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메디아 같은 경우는 남부에서 북부를 지나서 발레노스 연결되기 때문에 최종 루트는 이렇게 한부 끓리기 식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일단 큰 지역은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되는데 세부적인 마을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알티노바, 아분, 타리프, 유적 발굴지, 쿠샤 여기서 보면 알티노바부터 타리프까지가 메디아 남부고요 유적 발굴지하고 쿠샤가 메디아 북부 그리고 서부 벨리아가 하나 하이델 글리시가 하나, 델페가 하나 그리고 플로린, 에페리아, 칼페온까지가 하나 베어가, 트렌트가 하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루트가 서부경비캠프를 출발해서 트렌트까지 진행하고 이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도로 진행하거나 혹은 서부에서 진행해서 트렌트까지 갔다가 다시 서부로 돌아오는 왕복 루트를 진행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용을 많이 하죠. 그런데 뭐 본인이 이제 식량이 어느 정도 충분하고 월드경영에 대한 좀 이해도가 생겼다라고 하시면 알티노바에서 시작해서 트렌트까지 가고 끝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보통 4레벨 마차 정도 된다 그리고 월드경영 랩이 어느정도 된다 하시면 알티노바에서 트렌트까지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왕복루트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5세대 마차가 있는데 5세대 마차를 이용하실 경우에 알티노바에서 트렌트까지 가게 되면 식량이 좀 빠듯해요 근데 그 경우에는 이제 보통 에페리아를 안 들리고 진행하게 됩니다 루트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딱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이제 한 군데는 가지 않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칼페온 동남부죠. 칼페온 동남부 같은 경우는 내가 들어왔던 길로 다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길에서 했던 이벤트를 나올 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반드시 한 번은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이벤트가 그냐면 뭐냐? 이벤트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월드경영 이벤트는 뭐냐면 월드경영상 루트에서 월드경영을 진행할 때 발생되는 이벤트예요. 이 이벤트 같은 경우는 전부 진행해서 영지민의 월드경영 레벨을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 레벨 같은 경우는 영지민의 레벨이 아니라 영지민의 월드경영 레벨이에요. 월드경영의 취지 레벨이 따로 있습니다. 이 레벨이 높을수록 받게 되는 보상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꾸준히 사용하던 영지민을 사용하시는게 좋고요 그렇게 해서 영지민의 레벨이 뭐200 400 600 800 이런식으로 200 단위로 보상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월드경영 보상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에 가셔 가지고 보상 상자 교환을 하시면 되는데 간단합니다 이것도 마을에 가시면 무역상인이 있는데 무역상인에게 말을 거시면 보물 확인 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보물 확인이 있죠. 요걸 누르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월드경영 상자를 다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상자에서 뭐 여러가지 아이템들이 나옵니다. 진짜 토벌권도 나오고 석판도 나오고 이제 전설 등급 상자에서는 뭐 흑결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신화 등급 상자에서는 블랙홀도 나오고 꽤나 쏠쏠하죠. 사실상 그것 때문에 월드경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지민 레벨을 올려서 보상 상자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겠죠. 간단하게 정리한다고 정리했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지긴 했네요.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